가려움이나 부작용도 전혀 없는 상태고 매우 잘 회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계속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고 이러느라 제가 거의 두달 넘게 금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주도 같이 풀렸다는 거 아니야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오늘 친구들이랑 푸에르자 부르타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푸에르자 브루타를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또 보면 난또 가야지 했는데 또 왔어요! 그래서 저 친구들 꼬셔가지고 오늘 또 갑니다. 핫하게 입어봤는데 이렇게는 못 나가거든요? <웃음> 그래서 저는 이 자켓을 이렇게 제가 올 가을에 쇼핑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지금 매우 잘 지키고 있어요. 뿌듯해. 머리를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지금 망했는데 그냥 이대로 나갈까 합니다. 아무도 모를걸? 아, 알긴 하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<웃음> 대전으로 갑니다. 뭐 여차저차 일이 많았지만 전부 다 생략하고 언니랑 동생이랑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진짜 하루 레이에서 잘못생기게 나오는 여쭈아 <웃음> 지들이 귀여운 거다 가져가는 <웃음> 안요아나 얼굴 어떡해 이렇게까지 나왔어이 뭐야? 지금 알비였으니까 장어리해. 아, 그거 뭐? 뭐하야 돼? 할었 예술이야 <웃음> 진짜 대추에 대전에 구추 대전에 가구추. 이건 말가가추가추 가구추. 추가추가추 가구추. 가구추. 가구 가구추. 가구추. 가 가구추. 가너추 가구추. 가구추. 가구추. 가구추. 김성은 자꾸 못 먹는다 어우 냄새가 안찼잘못했나 어우 맛있다 할것 같다 난술 많이 먹으면 해장 못하겠던데 내가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못 먹어 나도 국물만 먹어 <웃음> 계속 길에 가지고 애들이 그냥 빨대나 꽂잖아 이렇게 애들이 저 새끼 숟가락 주지 말라고 난 제주도에서 봤잖아 <웃음> 술 먹으러 <웃음> 어떻게 <어떡해>. 돼야지 <웃음> <웃음> 얼음 물고 있네. 이거 뻥이 안 먹어. 사장님. 이거 이라도그저 사장님. 장표. 야, 야돈어야겠다 왜? 어 봐. 괜찮아요. 타일 시온에 미리 할게요안 다에로이드두 번째 u r 시카 케어 붙여서 많이 부풀지는 않았는데 거래도 조금씩 다시 부풀고 있어요. 밝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. 오 레이저 소리 무서워. 음, 레이저 치료는 속 안에 한 거라 티가 거의 안 나고 주삿바늘 자국이 뽕뽕 있어요. 음. 드디어 왔다 음. 음. 음. 음. 음. 얼그레이 맛이 너무 좋다. 겨울이다. 메론이랑 이 양념 감자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 오면 닭강정 하나 시키고 얘네만 계속 추가해 먹어 주 광고 어떻게 해.